안녕하세요 단어 언니 제시예요 오늘 드디어 우리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4주차 마지막 주차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저랑 같이 달려와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주차인 만큼 좀더 야심차게 동작을 골라봤는데 특히 하체 쪽 붓기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체 붓기 빼는 데 좋은 운동들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운동 너무 하기 싫다 또는 나는 아직 근력이 너무 없어서 어떤 운동 동작을 따라해도 자신감이 안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이 운동 같이 시작하면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좀붙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운동하는 습관 드리려면 단호 t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선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왼쪽 손 바닥 짚어주고 오른쪽 발 하늘로 뻗으면서 가슴 열어줄 거예요 양손 양 무릎 번갈아가면서 상체 옆으로 열어주기를 반복할게요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다음 동작은 발을 어깨너비 두배로 벌려서 무릎과 발끝은 45도 사선방향 이대로 양손 무릎 짚으면서 상체에 쭉 비틀리듯이 늘려서 회전시켜주세요 시선은 하늘 바라볼게요 반대쪽, 허벅지 안쪽이 치즈처럼 쭉 늘어나는 느낌, 느끼면서 다리를 미는 팔의 어깨와 귀는 최대한 멀어지게 해주세요. 어깨 으쓱되지 않도록 어깨는 쭉 잡아당겨 내려주세요. 이제 바닥에 앉아볼까요?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하고 무릎 바닥에서 살짝 띄워볼게요 그대로 상체 숙여서 손으로 발 잡으면서 다리 전체를 상체로 감싸는 느낌 이대로 상체 다시 일으켜서 한쪽 무릎을 세워서 가슴 쪽으로 쭉 당기고 양팔로 감싸 안아볼까요? 오른쪽 발끝은 몸 쪽으로 당겨서 플렉스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무릎은 잘 내려주세요 상체는 곧게 편 상태에 유지해주세요 내 정수리에 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위로 잡아 당겨주세요 10초만 더 그대로 왼쪽 팔을 등 뒤쪽으로 뻗어서 바닥 짚으면서 상체 회전 시선도 자연스럽게 등 뒤를 바라볼게요 반대쪽, 왼쪽 다리 아래쪽에 본드로 딱 붙였다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무릎 떨어지지 않게 내려주면서 오른쪽 무릎은 세워서 양팔로 감싸 안아줄게요. 상체는 일자로 쭉 펴주세요.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번엔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볼게요 다리 산모양으로 만들었다가 양팔 하늘로 뻗는 동시에 다리는 나비 모양 네, 양 발바닥은 서로 맞닿을 거예요 다시 무릎, 팔 가져왔다가 쭉 몸을 열어주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동작 이어서 갈게요. 누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와서 양손으로 무릎 감싸진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흔들흔들 15초. 접었던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가 15초 반복할게요 다리를 펴면서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와 주는 느낌 느껴주세요 마지막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쪽 오른쪽 다리 흔들흔들 15초 해볼게요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복부 힘으로 균형을 잘 유지해야 정확하게 다리만 스트레칭이 잘될수 있어요 오른쪽 다리 갈게요 다리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 와주세요 턱은 몸 쪽으로 당긴 상태 유지해 주세요 오른쪽, 왼쪽, 흔들흔들 15초 다음 15초는 다리를 폈다 접었다 반복할게요 천천히 다리 펼 때는 무릎 최대한 굽혀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일자로 쭉편 상태에서 와이퍼처럼 좌우 왔다 갔다 15초 할게요 너무 좌우로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한 20도 정도만 좌우로 왔다갔다. 이때 호흡도 잊지 마세요. 다리 내려서 산모형 유지한 기본 자세에서 팔은 양옆으로 뻗어주세요. 그대로 왼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다리 꼬기. 이 상태에서 하체 전체가 오른쪽 바닥으로 쏟아지는 느낌. 하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상체가 따라가지 않게 최대한 어깨는 바닥에 딱 붙여줄게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 꾸기 다리 전체가 왼쪽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양쪽 어깨는 바닥에 고정해주시고 내몸 전체가 수건 쥐어짜주듯이 물기를 쫙 쥐어짜는 느낌으로 비틀려져요 10초만 더 다리 천천히 돌아오고 상체 일으켜 앉아볼게요. 다리는 비둘기 자세 상체는 왼쪽을 바라보고 팔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내려갈게요. 떠있는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는 느낌 느껴줄게요. 가능하다면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도 괜찮아요 반대쪽 다리는 비둘기 자세 상체 오른쪽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상체랑 하체, 자석의 N극, S극 처럼 반대로 반대로 더 서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 유지할게요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이번 동작은 앞쪽 다리를 90도 만들고 뒤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90도 만들 거예요 이대로 양손으로 발이랑 무릎 짚으면서 가슴을 쭉 앞으로 밀어내 주세요 그대로 이어서 상체를 몸 안쪽으로 돌려 감싸는 자세 해 볼게요. 팔로 다리 밀면서 상체 옆구리가 쭉 늘어날 수 있게 다리 90도, 뒷다리는 등 뒤로 뻗어서 90도 상체가 앞으로 곧 튀어나올 것처럼 쭉 늘려주세요 그대로 팔꿈치로 종아리를 미는 느낌으로 상체 배전 후 에서 그대로 뒷다리를 일자로 더 뻗어주시고 상체는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골반이 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 유지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도 괜찮아요. 이제 반대 다리 가볼게요 상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10초만 더 이제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상체 올라오고 접었던 다리 뒤로 보내면서 테이블 자세 여기서 내 힙으로 큰 원을 그릴 건데요 긴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뻗었다가 엉덩이 내밀면서 몸 전체를 뒤로 보내고 다시 앞으로 보내기를 반복해주세요 길쭉한 타원을 그리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세번더큰 원을 그려주세요 그대로 내 엉덩이 발뒤꿈치로 무게중심 보내고 아기 자세 팔도 쭉 뻗어주고 내 승모근도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마무리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간의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무사히 마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되게 뿌듯하시죠? 저도 많이 먹고 난 다음날에는 괜히 운동하기 싫고 몸도 찌뿌둥하고 한데 이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챌린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으로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처음 보신 분들은 1주차 영상 찾아보시면서 다시 4주차 시작하셔도 좋고 4주 동안 열심히 했고 마음에 드셨던 한번더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더 의지 뿜뿜하는 재밌는 챌린지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